쌀쌀한 날씨에 순댓국이 먹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동안 먹었던 순댓국 중에서 아 제일 맛있었던 순댓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캠핑가영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먹었던 순댓국 중에서 아, 정말 제일 맛있게 먹었던 순댓국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경천 순댓골목에 있는 청아집입니다. 전국에 유명한 순댓골목을 보면 속초 아바이마을이나 뭐 순천 아리짱 국밥골목 그리고 전주 피순대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청남 경천 순댓거리처럼 순댓국밥이 이렇게 많은 곳은 없었습니다. 경천 순댓국밥에도 충남집이니 청아집이니 뭐 여기저기 원조집이 많던데요.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청아집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저희가 게시를 했는데 앉아서 먹다보니까 역시나 많은 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7,000원짜리 순대국밥 3개를 주문했는데요. 순대를 추가로 주문할까 말까 좀 망설였었는데 양이 많다는 리뷰를 보고 순대는 별도로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김치가 나오고 순대국밥에 빠질 수 없는 새우젓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순대국밥집에 가면 을에 나오는 양파나 고추나 부추 뭐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순대국밥이 나왔습니다. 듣던 대로 푸심합니다 아, 고기도 잔뜩 들어가 있고요. 금직금직한 순대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순대국밥에는 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먹었는데요. 아, 국물이 구수한게 아주 좋습니다. 저는 원래 국물 본연의 맛을 좋아해서 빨간 다대기를 넣는 걸그리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 고기도 정말 부드럽고요. 순대 특유의 돼지 냄새도 없어서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여기 청아집이 맛있는 녀석들에도 나온 모양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있네요. 아이들이 정말 잘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순대보다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보들보들한 고기가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김치까지 얹어서 잘 먹습니다. 개인적으로 순대국은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한가지 조금 아쉬운게 있었어요. 바로 이 김치가 어, 기대만큼 썩 맛있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은 김치가 3월 이상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순대국이 큰일 났습니다. 어, 청아집 순대국 같은 경우는 순대국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서 순대국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아집의 영업시간은 아침 8시 반에서 오후 6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요. 주차 공간이 넓지 않아서 근처에 주차를 해야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찰 순대국밥 청아집 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네TV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의 캠핑 와인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